엄마! 어머니는 아침부터 안 계신 거예요? 8호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. 거기서 모텔 키가 나왔는데 여기 키 맞죠? 이 사람들이 모텔에 왔었다는 거죠? 제가 뭐 도울 거 없어요?